아, 제가 부끄러워 가지고 원장님 눈을 못 쳐다봐 가지고 <웃음> <웃음> 못해요. 오글거려 가지고... 6 hours later. 아 언제까지 전랬 언제까지 나를 기다리게 하라는 거지? <웃음> <웃음> 아, 미소입니다. 제가 오늘 한지 3주차 정도 됐는데 눈 보여드릴게요. 코. 코를 원장님 이쁘게 예해주셔서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. 가지고 이장님눈에못시간에 6시간에. 6시간에. 6시지에6 6시간에. 6시간에. 6시간에. 6 입니다. 제가 오늘 한지 3주차 정도 됐는데 눈 보여드릴게요. 코 눈이랑 코를 원장님이 예쁘게 해주셔서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.